에서도 적색요. 각자 그 서쪽 방향 아래 방향으로 해서 그 연막탄 전개해 주세요. 가지고 계신 분. 삼황자 발사. 여기, 여기 일단 남. 남쪽이랑 서쪽에 있는 놈들부터 처리하고 그쪽으로 이동할게요. 저 풍대 부족한데 치료 좀 해주세요. 혹시 지금 권사님 왜 기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웃음> 자, 쉬워서 자주.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저저 어... 하늘이 살려졌다 아 <웃음> 어, 많이 다치렸네 많이 빨개서 더들더들해졌었는데 너무 흐릿해가지고 쏘기도 애매하고 남쪽으로 이어날게요 남쪽으로 안처 확인 아씨 뭐야. 남쪽으로 이동해 남쪽으로. 아 씨. 는데 쪽 산능 능선 위. 미군이 한공전 없다. 하지 않으시거든. 필요해요. 저총을 가져왔는데. 다들 상태 양호하죠 지금 네 여기서 심플님하고 미필님만 엄호해주시고 나머지 분들 내려갈게요 어디? 여기 계속 있다가는 벌집되겠어요 벌집이요 맛있죠 아래 아래, 아래 접 아래쪽 아래쪽 필님도 조금 내려오셔서 여기 지원 좀 해주세요 건선님무측에서도 <웃음> 소리 나요 지금 조심하세요 혹시 지금 기절한 사람 있나요? 주변에? 없습니다. 권사님 혹시 유탄 다 쓰셨나요 지금? 유탄, 사격을 해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디선가. 전진, 전진, 전진. 넷스님, 넷스님. 저 사람들 계차은이 저희 북서쪽으로 연막탄 있으신 분 던져 보세요. 저희 집 쪽으로 뛰어갈게요. 북서쪽에 있는 마을, 그 건물로 이동할 겁니다. 이동 이동. 연막탄 한개겠습니다아 연방을 뚫었어. 어. 살려줘. 암막을 뚫고 싶네 어떻게 심플님하고 매필님도 이동해주세요 이동해 이쪽 건물로 나머지 분들은 계속 어호사격해주세요 수술네 상태 괜찮으시죠? 네그 네, 남쪽으로 쭉 내려오세요 전 남쪽으로 아메달메스트스트야이야이들이 r p g r e e I'm not s 지 r e w h 서쪽에 o u go to the city, r e g 미필님 북서쪽으로 오세요 북서쪽 미리맵 확인하시고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 미필님은요? 오른쪽으로 접근하면이동교아 같이 데려왔는데 미필님? 네? 북서쪽으로 쭉 오세요 북서쪽으로 다들 재정비한정비세요재정비빙받 재정비 고 빙받고, 빙받고, 빙받고, 빙받고, 빙받고, 빙받고, 빙받고, 빙받고, 빙받고, 빙받고, 빙받고, 빙받고, 요 저랑 저 비필름 그.. 진행방향에서 한시방향으로 쭉 오세요 한시방향으로 비필름 오른쪽으로 방향이 뭐.. 우측의아군이우측의 아군 전방있는 집으로 이동하시면 되요 각자 정비 다 하셨나요? 장비 지났습니다추가적으로 석교 길가에서 접근 조건중인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당탄히당연습니다 에게. 남은 탄창 3 개, 1 9 5발 남았어. 네, 여기 네스트님이랑 이필님은요저 어, 아이 없습니다, 건사님. 저는 하나 남았어요. 건사님이랑 네스트님 다 쓰셨어요? 예 건사님은 완전 다 쓰신 거예요, 지금? 네, <웃음> 완전 다 썼어요. 저 바위 쪽 있어요, 바위 쪽붙었어요 아,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싸줘요, 싸줘요. 저희 그러면은. 남서 쪽에 수풀로 이동해서 서쪽인 놈들 처리한 다음에 걔네 거 노획할게요. 네, 노획할게. 가시죠.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아, 내가 사이퍼즈 미션 할때로 빡시지 않았는데 이건 빡시 맞네. 바람은 놀라게 만들어. 아르마하면서 이렇게 빡쳐본 적은 처음이에요. 자. 저 아래 수체들이 있긴 한데. 어. 도로에 접근, 접근, 접근. 필리머 심필리머, 앞에 능선 위에서 사격해주시고 나머지 분들 우, 우측에 길가에 거 있거든요. 신... 여기도 한, 방금 한 마리 생겼네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총알 최대한 아껴서 쟤가 하세요 지금부터 서쪽정 서쪽에 정서쪽에 지금 적군 오고 있어요. 아로하기기로하기 노에 가셨으면 서쪽으로 이동할게요. 아까 능선 위쪽으로 해서. 어. 노이로 제 걸릴 것 같네. 마셨어 내가 다 최후의 한발로준비해드려겠습결용 나결용 맞습니다 <웃음> 이동 이래라 저래라 이씨 주는건 똑같은 심플님하고 총... 필 리필, 리필님이 여기서 어머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 이동할게요 요즘 누가 총으로 죽습니까? 약 먹고 죽지 뒤두분 이동해주세요 이쪽으로 좋다! 앞에 줘 네. 이스나스 넣고 있어요 넣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갈 때까지 가버 가버려는 정신으로 이 앞에 먹을게요 저희 몇배안 하면 된다. 노획하실 분 노획하세요. 야 러시아의 기술력이랑 텐트에 뛰어버리는 역시 탄 필요하신 분들은 노획 자유적으로 무기만 하세요. 어, 뭐야, 왜 죽었어? 어,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날, <목소리> <저거>. 거, 저기 어는 저기 어는 저기 죽는 저기 있는 어기 있는 요있 저기 건는 저기 있는 저 있는 있는 저기 저기 저기 저있 원래 후퇴가 아닌데. 러시아군이 <웃음> 건샨님 완전 자, 자상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웃음> <웃음> 그 해변가쪽 풀숲에 있는 서, 풀숲 있는 그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동할게요. 깰수 있는 건가요? 뭐 SVD를 노력했습니다 오. 여러분 앞에까지만 버티시면 된다 바로 앞까지 왔어요 50m대 예 바로 등선 아래 가라졌어요 지금 다운 다운 귀찮은지 할게요. 이동이동 이동. 바로 다운, 다 배, 배, 배필처럼 이 총알 보급상자 같은거 딱 들고 등겨가지고 습던지 어... 뭐야 어어 안에, 안에 있는거 같아요 안에 위에 위 능선 위쪽에 있어요 적군 석탄 어... 매서운데? 안에.. 안에도 저기 있는거 같아요 안보여 이거 하면 시야, 어떤 애들이 있나보데안 보여! 에, 보여? 쏘는데, 이거? <웃음> 보이지 않을까? 소주 모하겠네 찔구만, 이거. 어. 어, 여기 보급상자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이자식이 아, 제발. 아, 어... 보급상자 있어요. 보급하실 분들. 어, 제발. 어, 아, 이만큼 꽤 엄청 많네 <웃음> 아, 진짜 오늘 마무리 어... 진짜 큰일났다 이제. 너무 힘들다. 아말 안줄 겁니다 제가. 아, 어, 진짜 마무리 어, 진짜. 총알좀 넉넉하게 챙겨야겠네. 아, MG 안 들어. 거기 MG 거. 아무튼 끝나고 봐요 사망도, 나 말햇 안 보여서 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지, 보이지 않고 뭐. 어, 뭐 아, 그냥 나가지 마요, 어. 나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다같이 자결하는 게반한로 자살하고, 그냥 시위 한번 하시죠, 그냥 왜안돼 갔어요, 이거 아스 나 이렇게 많다고 해도 오오.. 또 올라온다 오아 진짜.. 차라리나 아, 죽겠네 씨. 그안 나가면 돼안 나가면 돼 오오.. 맞다 총을 맞는다 쏘렸어 이건 기관총 <웃음> 수준이 아닌데 이게? 아 이거 뭐.. 웹막탄 팩기 일단 그건데요 이거 AA.. 야, 이거는 <웃음> AA 그건는 20mm 짜리 부들부들 <웃음> 이건 아니, 대공포... 기관총이 아닌데 대공포 수준인데? 나가려면 웃던 어, 죽는 게더 빠를 것 같지, 지금. <웃음> 죽는 게 빠른 거 같아, 진짜. <웃음> 어, 루카스님 왔다! 죽여줘. 맙소사. 말 죽여줘. <웃음> 여러분, 이래서 미션은 적당히 어려워야 되는 겁니다. 어 오늘 너무 하도 빠른데? 아.. 클랜닉 값한다 야 오죽하면 사이퍼님도 미션 할인 적은 없다니까요 제가? 아 이거 진짜 에이텐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에이텐 공중 공정 지원 해줘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에이텐 한 100대 있어야 길까말까겠대이 <웃음> 에이텐 100대 <웃음> 어 이거 또 자리가 또안 좋은데? 저격으로 한 번에 잡아야겠네요 연막 코치님 이거 거의 뭐 상륙 작전 느낌인데 지금 위에서 막 쏴대고 지금 막 노르망디 노르망디 노르망디인데 막 곧... 비오고 아 스틱 무기네 막... 아 사는 게 고통스러워 네 총알, 총알 다썼나 본데요 아 그러네. 어, 하나는 다운로드 되시고, 하나는 다운로드 되시고, 하나는 다운로고 하나는 다운로이고 하나는 다운로이되시아하다운로이 그냥 아이나는다운어요되시아이나는다운로이되시 아, 이나는다운로 되시고, 하나 이거 운로드나는다운나 에1 5버고번 쏘고 한, 버리고, 아, 한번 쏘고 요, 버리고, 뒤번 쏘고 버리고, 4번 쏘고 버리고, 5번 쏘고 버리고, 6번 쏘고 고7 쏘고 버리고, 8번 쏘고 버리고, 9번 쏘고 버리고, 10번 쏘고 하리고아웃 쏘고 웃리 하나 또 다운됐어요. 8번 쯤고 버리고, 9 그 282도 능선 매니저인데 두개 잡았거든요. 지금 여기 위치에서나 보여요. 어디요? 여기... 아... 음. 아, 아, 아, 아. <웃음> 부상 입으면서 다시 꺼내고 어. 고칩실다 뭐. 아 이렇게 이렇게 아득코할 구할... 줄 몰랐다 내가 아무래도. <웃음> 어수로 e 러 a t 로 자살하는 아, 게 편이다 봐할 아, 거야 하나 더 잡았어요 <웃음> 총세개 무력 관리 그럼 이동합시다 이제 아. 그만 써도 돼요 심플닝 그만 써도 돼요 어쩐지 처음 몇 킬로지 지금 어쩐지 시작할 때 박격포지움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필요하다해서야 되는데 너무 예상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동합시다 아 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아 근데 총이 없어 이것들이 아. 단체로 퍼져보자니까 이동합시다 일단은 서쪽 능선 최고... 최고... 지로 일단 이동할게요 이또왜는 거야 이 일단 oh. 한명 다운 한명 다운, 다운 일어나실거에요 일어나실거예요 일단 네 어? 엄, 다들 남쪽으로 좀 이동해서 가요 약간 남쪽으로 좀 우회해서 가요 아이고 어허허 저건 s v d 소리가 아닌데? 저는 이쯤되면 이쯤되면 AI가 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브드가 아닌데요, 저분님. 아크소 하는 기분이다. <웃음> 어차피 저 300m 앞에 있는 거 저, 저만 붙으면 되죠, 저희가. 아 생각해보니까 망무님이 이렇게 좀막 괴롭히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면 그걸 안볼 겁니다. 무들무들. 갑자기 생각났네.. 아.. 폭파시키는데 폭탄 없어가지고.. 다시 백업한거아 에이티로 싸버리줘 그냥 뭐.. 야포 박살내버려줘 그냥.. 스테미나 있나? 지금 같은 신기로는전차도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응? 응? 다들 흩어져요 흩어져 봐요.. 제중 욕이 있었네. 지금 적군 유탄 소리에요붙어 주세요. 꼴살 2시간인가? 3시간 걸린다 하지 않았어요? 2시간 걸렸어 네트님 일단 요 폭탄 설치해놨고요 아, 설치해놨어요? 설치했어요 제가 바로 네 이동합시다 얼른. 이동해 이동하고 터뜨렸다고 그냥 아우 어, 나섰어요 진짜... 뭐야, 뭐야 뭐야 루카스님 분대가... 아아... 아. <웃음> 다쳤어 지쁠님! 조심 좀 합시다! 맞았어요 아 아파 볼트 액션도 있어. 아 너무 당하히지나그고난 몰랐네. 미션은 마무리합시다, 빨리. 예. 미필님 어디 있어요? 하나만 다음 돼요. 그래요? 미팅이시? 계시... 미필님 네, 네. 어디 계세요? 저 지금 기어하고 있어요. 기어 오신다고요? 어. 네, 그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총 맞아가지고 아, 어, 저희 데리러 가겠습니다 루카스님, 네스트님, 심플님 이렇게 팀으로 해서 루카스님 지휘하에 그쪽 보이시는 곳, 거기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네스트님은 주변 확보되시면은 그거 터트려주시고요 네? 루카스님, 저기 북쪽에 뭐 하나 쳐서 있거든요 거기 확인해주세요 몇필님 그냥 오시면 돼요 뒤쪽으로 걸어서 오세요 걸어서 그냥 뛰, 뛰셔도 돼요 다치셨어요 아니요 치료했어요 네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어습니 어, 북동쪽 정조 북동쪽 언덕 아래에서 접근 중. 고 아래, 아래. 어, 일단 야포사수는사살 완료했습니다 루카스님이 그세 분이서 화력 지원해주시고 나머지 건샤님하고 미필님은 저 따라서 저희 초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어, 잠깐만. 돼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3시간 동안 화장실 잘못되급함 들... 리필님은요 위필님 이쪽으로 오세요. 투하.. 투하 어딨어 투하.. 썰렛다 오케이. 위필님 이쪽으로 오세요. 케이 지금 야포 하나 박살내도 되나요? 지금 폭파시켜도 되나요? 네 폭파 해주세요. 폭파! 폭파! 폭파! 화력도 제외하고는 나머지 빠르게 이동할게요 아무래도 베스트님 마이크 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 T 없어지죠. A 티 있어. 폭탄은요? 폭탄은 없습니다. 죽은 건가? 이거 아 A T로 부셔야겠네 또. 고저 위에 바위에서 서트립시다. 에이트로. 이틀이었어. 등에 없으시길래. 이 봐. 아, RPG 있네, 행기 잠만 계세요. 저 죽어요. 아, 움직이지 마세요. 미필 움직이고 있대 아군 측인지? 아군입니다 비필님 이동학교 한방에 한번에 해야돼요 <웃음> 마지막 게임입니다네 이정도면 되겠죠? 아마도요 옆에서 사선주의 폭풍주의 폭풍, 폭풍, 폭풍. 네, 확인 됐네요. 나머지 야포도 처리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완수 그게 안돼안 뜨는지 모르겠네. 어, 지금 현재 남동쪽 방면에서 차량 처리 감지 차량 소리 감지.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는데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멀리서 r 웅한 소리 현재 지금 I'm sorry. I'm sorry. I'm 차량 소리는 들리는데 지금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저 혼자 M136 하나 있습니다. RPG 전탄 소모했습니다. 사격 일단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셔가지고 판단하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현재 아까 저희 위치 남동쪽 방면 지금 진지 쪽에 어 장갑처럼 추정된 물체에 현재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 정지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격각 제대로 나왔을 때 사격해 주세요. 이동합시다 저기 음. 진짜 코르르티 특수부대한테도 이렇게 나시기겠다 진짜 걔네들은 헬기지어 놓고 올거다 왔었는데 그걸 또 저희가 해냅니다 <웃음> 상태보호 현재 AT 발사 현재 미스로 현재 적 장갑차 현재 저 어, 사격 발포 중인 걸로 추정. 거긴. 저 저희가 지금 이동한다고 댓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위치 놓치, 가면 안 위치 돼요. 권사님 왼아아 RPG 탄 탄이 없구나. 다 썼습니다 아까 가방이 없어죠 또. 네. 시체가 사라졌어요. 비 BN... BMP가 혹시 AT AT 전탄 소모인지. 형이다아저저 저기, 저기 BMP 보이네요. b p m p 두 대라고 할래. <웃음> 어떻게 하라는 지 데드엔딩인가요? 원래 이렇게?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물을 건널까요? 아뭐 도화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기 뭐냐 동쪽에 집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일단 각 보다가 물, 물 속으로 뛰어듭시다 물 속에 보트가 한대 있긴 있어보든요 아, 근데 여기가 아니라 저쪽일 거예요. 있죠, 어?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이쪽 <웃음> <웃음> 북쪽이야? 북쪽? 갑시다 북쪽으로. 어, 어이. 뭔데 저렇게 화력이 엄청나지? 저거 에이.. 에이티? AT용 그거 b m p 어, 한대 격파 됐는데. 한텐또 어디 갔어? 무슨 탄이지? 아래 포티 있네요. 오른쪽에. 상황보고 아.. 화력조 현재 BMD1 두.. 두.. 두 대? 두대 정상적으로 격파 완료.. 확인했고 그.. 해안가 쪽으로 이동.. 어.. 특이 사항 없으면 계속 이동거라 화력조.. 가... 추가적으로.. 북동쪽으로 해서 아군.. 적군.. 보트 노액해서 이동하니 사격주의바라 이동합시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어... 남동쪽으로 이동 어... 저희 어그로클리스 일단 사격하 아니.. 춥나봐 어떻게.. 저.. 좌.. 좌측으로 우회할게요 그냥 한바퀴 계속 뺑들어요보이서 쏘는거야? 감닷 안잡히는데? 저있다 안나와요 오케오케 아, 부트가 네. 달리고 있는데 택배로 죽거니까 안나와 볼거 아요리됐네요 해안가쪽으로 이동합시다. 네. 아까 그 남쪽에 있는 리구르? 어디서 하지? 저희 그 오레오 카스트로 맵상에 RG 알지 지점에서 합류할게요. 보트 상륙하니까. 네. 아, 니들다 박수 아주, t e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누가 쏘는 거? 아. <웃음> 아, 아, 아 <씨뿔>. 씨발 뭔가, <웃음> 뭔가 있네. <웃음> 씨발 님그래지 가요. 뭔가 있네. 안 돼요. 안 돼요. 아, 난또뭔 신용 첫 건너. 빨리, 빨리 끝내고 어디로 아, 가요? 저기까지 걸어 걸어 가야 되는 건가? 그건 좀 가혹한데. 바르스로 <웃음> 아, 아, 아, 뭐장를터트 수는 아, 있긴, 아, 있긴 한 건가? 뭐, 홍비가 어디서 나온 거지? 아까, 아까 팀별로 탑승할게요. 여기인가? 화력조가 우측 차량. 오 아, 어, 뭐야? 지금 머리 파이 바꾸고 있니? 갑시다. 화력조가 선두로해서 빠른 길로해서 갑시다. 이제는 집에 가져왔습니다. 해지자들로 집이가니다 그냥 으로 뭐, 가로질러 와도 상관없습니다. 아. 띄용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예수 했죠? 예수 아름하지 심히 당황스럽네 난, 난 뭐한거지 아까 레알로 내가 살짝 정신이 헷갓게 해서 마모님한테 일부러 테이큰 테이큰 소리 틀렸어 <웃음> 그러니까 뭔가 하고 봤는데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이 났어 근데 어때요? 즐거웠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너무 <웃음> 이렇게 할 겁니다. 배고 o 셨습니까